안녕하세요. 청년창업가 오영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튜브를 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하면 구독자와 동영상 조회수를 높일 수 있는지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유튜브에는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요. 유튜브 알고리즘, 어떻게 하면 검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구독자와 조회수를 높일 수 있는 팁까지 제가 공부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열심히 유튜브에 대해 공부를 해 보았는데요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영상을 촬영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합니다 그만큼이나 검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또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전에 유튜브에 알고리즘에 대해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먼저 내가 만약 유튜브 창업자라면 이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시청자들이 보고 싶은 영상을 먼저 알고 추천을 해줄 수 있다면 이를 통해서 유튜브에 대한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면 유튜브를 계속 이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유튜브는 시청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영상을 추천을 하고 이를 통해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유튜브에는 정말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는데요. 이 중에 유튜브는 추천 시스템과 실시간 피드백을 통해 시청자 개인마다의 다양한 관심사에 맞는 영상들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시청자가 어떤 영상을 좋아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청자가 어떤 영상을 보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정답이 없습니다. 채널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검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목과 설명, 동영상, 컨텐츠가 시청자들이 검색하는 검색어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등의 여러 요인들을 바탕으로 동영상의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검색창에 내 영상과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해보시고, 그 나오는 키워드들을 제목과 설명에 넣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동영상 검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구독자는 내 영상을 더 보겠다고 결정을 내린 시청자로 사이트 곳곳의 채널에 올라오는 동영상들을 봅니다. 구독자는 내 채널의 가장 핵심적인 시청자들이며 가장 큰 팬입니다. 이러한 구독자와 동영상 조회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구독자와 동영상 조회수를 늘릴 수 있는 팁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자분들한테 내 채널을 구독했을 때 얻는 혜택과 크리에이터가 얻는 이점에 대해서 솔직히 말한 후 구독을 요청해보세요. 또한 시청자들이 영상을 볼때 가장 감정의 최고조가 도달했을 때 구독과 좋아요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조회수의 경우 시청자들이 동영상을 가장 많이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에 공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점심시간, 퇴근시간, 주말, 공휴일 등 이럴 때에 동영상을 미리 준비해 두셨다가 공개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날보다는 동영상 조회수가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유튜브 하시기 정말 힘드시죠? 저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을 통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유튜브에 대한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면, 유튜브를 계속, 유튜브를 계속, 유튜브를 계속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많은 영상들 중에서 추천 시스템, 시스템, 그 많은 영상들 중에서 추천 시스템과